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수정화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나가면은 이제 나갔다 한 두세시간 되면은 눈도 지워지고 뭐, 뭐, 뭐 뭐도 먹고 하느라고 입도 막다 지워지고 하잖아요 기름기도 많이 끼고 그래서 저는 기름종이 저잘 안쓰고요 이제 크리닉스로제 얼굴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닦아내요 그래도 많이 뽀송뽀송해져요. 아무래도 화장이 좀 뻔들거리는 게 없어지니까 조금 더 금방 화장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뽀샤시하게 돼요. 눈 밑에 지금 눈 밑에 만약에 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정말 이 퍼프나 이 면봉으로 이렇게 지우려고 해도 이거 되게 안 지워지거든요.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스카이테프 누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테프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거 자주 하면 안 되죠 눈 주름 가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다묻어나요 그리고 펄다 없어져요 이렇게 펄이 여기 다묻어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어, 면봉에다가 제가 퍼프 이거 쓰던 거 요거를 안에다 딱 넣어서 이렇게 꾹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이렇게 묻어요 그럼 그걸로 살짝 이렇게 이제 베이스를 깨끗이 깐 다음에 다시 이제 펄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거 이게 팁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고 눈화장 잘못될 때 그냥 면봉으로만 닦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 여기 그런 파운데이션이 좀 묻어 있잖아요 저는 비비크림만 쓰지만 요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닦아낸 다음에 다시 눈화장 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먹부리 엄마였습니다.